왔다 왔어 지는가 왔다 오늘은 경단 고성에 있는 옥천사를 가보겠습니다 연하산 도리공원 지대에 있는 사찰로서 들어가는 입구에 숲이 굉장히 우워지고 또 공룡 발자국이 있는 공룡지대입니다 들어가는 길에 숲이 우겨지고 계곡이 깊어서 이렇게 잠시 쉬었다 가실 수도 주차장에 올라오실 수도 있고 차를 밑에서 걸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옥천사 안내판이 나오네요 안내를 쭉 보시고 안내에 따라 옥천사 경례를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웅전 앞에 넓은 털이 이렇게 있습니다 앞에는 큰우란들이 나무들이 있고요 여기에는 옥천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박물관들이 있습니다. 정보박물관이라고 되어있죠 그만큼 보물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겠죠 이 안에 쭉 들어가면 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물품들이 많이 있어요 사진을 굳이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아 덜이 굉장히 넓고 건물들이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돌계단을 쭉 해서 건물들을 갖다 쭉 보겠습니다 결결는 물이 굉장히 맑다는 것이 일단은 토핑입니다. 옥천사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유도 부슬값 이 많이 물이 대웅전 뒤에서 햄췄던다. 이거 붙여졌다고 대웅전이 앞에 보입니다. 대웅전을 한번 쭉쳐다보겠습니다 자, 네, 대웅전. 저 불상을 보시고 계십니다. 자, 련자로들 사진으로 잠깐 올려놨습니다 옆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자, 사찰 주변들입니다 사실 불교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 것과 그냥 여행 삼아 보는 것전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그냥 관람 위주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 여기는 옥천사에서 아, 유명하죠 자방로 입니다. 아, 독조건물로서3 0 0년 넘었습니다. 물론 인지인란때다 소실됐던 것을 다시 중건 창건하여서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유행 문화대로 지금 잘 바꿔져 있습니다. 보물이죠 보물. 따방루 위쪽 천정입니다. 네, 아주 아름답습니다. 옛날에 대부분 저런 건물들이 아, 목적 건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보관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화재가 낮다든지 등등 해서 세월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죠. 옥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방으로 쭉 한번 쳐다쳤쳐요 보고 있습니다 주변 건물들이죠 옥천사는 굉장히 품입니다 드디어 아, 뭔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뭘까요? 조금 있다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석등들도 보이고 검정. 기본적으로 사찰의 가면에 있는 것들이죠. 특히 종에는 하늘로 날아가는 그림들이 많이 있죠. 저건 아마 도교적인 개념으로 찬선을 의이하면서 깨달음을 까질 때 나오는 동창이라고 합니다. 나부대를 하고 있으면 뭐가 뭐 도가 높으신 분은 저런 행상을 다 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그 경기에 다들어지 못했기 때문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렇게 그림으로 봤습니다 드디어 옥천을 만났습니다 바로 여기가 옥천입니다 옥천 사찰의 이름을 정해준 바로 그 장수 이미 이상대사가 여기에 사찰을 창관했던 신라시대 때, 그때 이미 이 대웅정 뒤쪽에 저 옥천이 있었습니다. 맑은 샘이 있었다는 거죠. 저도 여기 가서 한 모금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광 마시는 김에 시원하게 한번 들켜보겠습니다. 옥천을 마신다. 어디서 옥천사에서 그뭐 이름하여 비단같은 맑은 물 맑은 샘에서 나오는 저물한 모금 마시는 것이 손이라면 여러분은 옥천사에 반드시 가셔야만 합니다 여기 어디 물떠서 나르는 그런거 없어요 딜리버리 서비스가 안되는것 같아요 자 저는 여기서 옥천을 마시니다한 모금 쭉들었켰습니다 시원하네요 자, 에티켓으로 자, 마셨던 컵씻어놓고걸어놓고 나오겠습니다 이젠 옵션자 입구에 들어가면 바로 나오는 이 공룡지대를 보겠습니다 자국이 엄청납니다 여러 수식개가 개울가에 있습니다 이렇게 공룡지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고성에 가면 세계 최대의 공룡지대가 있습니다 하이면에 가시면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 잎으로 좀 막대기로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옥천사관광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